프리지아 한단을 사왔어요. 바깥 날씨는 춥지만 기분만은 벌써 봄이 온것 같아요. 봄을 알리는 프리지아처럼 다이소에도 봄을 알리는 시즌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봄을 데려다줄 2022년 다이소 봄봄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봄봄 시리즈 유리잔 너무 예쁘죠? 모양도 예쁘지만 잔잔한 프린트가 기분까지 설레게 해요. 300ml 용량으로 맥주잔으로도 그만이고요 음료수를 담으니까 더 청량한 느낌이에요. 유리잔과 세트인 규조토 코스터입니다. 물기 쏙 흡수하는 규조토 소재의 코스터라니 아이디어가 대박이에요. 묻어나는 가루가 없어서 품질도 마음에 들고요. 더워지기 전에 장만해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핸드워시, 주방세제, 싱크대에 두고 쓰면 물때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 규조토 코스터 위에 올려두세요. 흥건한 물기가 1분도 안 돼서 금세 말라요. 여러모로 유용한 규조토코스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전자레인지에도 새 옷을 갈아입혀줘요. 주방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오래된 정수기도 봄옷을 입혀주니 화사하죠? 단조롭던 주방에 생기가 돌아요. 그립감도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그래서 좋은 봄봄 파스텔 머그예요 230ml 용량으로 물 한잔 마시기에 딱 좋은 크기죠. 커피 용량으로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설거지하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 손이 쏙 들어가는 주부들은 아는 그 느낌. 추천합니다. 다이소 봄봄 시리즈와 함께 간식 시간을 가졌어요. 핑크 라스타 유리컵은 연한 핑크빛 유리 소재인데요. 테이블 화병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봄봄 패브릭 코스터와 함께 하니까 더 사랑스러워요. 플라스틱인가 할 정도로 가벼운 핑크라스타 와인잔 요리 소재로 소리가 맑아서 짠 하는 맛이 있어요 세트세트 세트 접시까지 이대로만 플레이팅해도 바로 인별그램 각이에요 과일을 담으니까 더 싱싱해 보이죠? 식기세척기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머그컵이에요. 홍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머그컵은 두가지 색이 있고 파스텔 머그보다 용량이 크답니다. 플레이팅 자신 없어서 요리 영상도 못올리는 저인데 봄봄 시리즈로만 플레이팅해도 그럴싸하죠? 소주잔 너무 귀여워요. 소주잔을 다이소 500원짜리 캔들 홀더로 활용했어요. 소주잔의 문양이 도드라져서 더 예쁨요 예쁜, 예쁜 꽃 봄봄 시리즈 그릇 그리고 향기까지 더해지니까 저희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